자,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장규성입니다 아,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김정아 님이 질문 주셔서 그냥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어, 질문 주신 김에 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기 어깨 통증, 그, <웃음> 사실 어깨 통증에 관련된 그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웃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50견, 혹은 동결견, 뭐 이런, 50견이나 동결견이나 동이란 말이고, 약간 다른데, 이제 뭐 어깨,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증상, 그러니까 근육 부분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회전근개, 파열, 이런 증상도 있고, 또뭐 어깨 충돌 정후군, 자 어, 어깨 뼈가 이렇게 근육이 약해지면서 어깨 뼈끼리 자꾸 부닥치는 현상. 뼈가 자란다, 자란다. 뭐 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 근데 뭐 어, 병원에서 이제 뼈가 자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종종 들어봤는데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깨 뼈끼리 부닥치는 증상인데, 뭐, 뭐 그렇다 치고, 어.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뭐 어깨 관절 와순. 뭐그 야구 선수 유, 유현진 선수가 알았던 어깨 관절과 순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이 어깨뼈뿐만 아니라 또 어깨뼈는 또 사실 이게 목 통증하고 굉장히 또 긴밀한 관계가 있죠 또 손가락까지 이렇게 뻗쳐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사실제 이렇게 그 견갑골 견갑골 통증 그 어깨뼈와 함께 이렇게 견갑골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어깨 관절에 또, 스회질이 쌓이는, 뭐, 스쾌질염, 뭐, 스쾌염, 어깨 관절 스회 뭐, 저도 뭐, 명칭. 하여튼 뭐, 그런 병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다양하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뭐, 동영상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실까봐, 그냥 한 개의 동영상에다 다 담아 보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저 50견 3일 치료법이라고 있습니다. 50견 3일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에 보시면 그 동영상을 통해서 50견이 치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밑에 댓글 안에 이렇게 보시면 희한한 어떤 사례들. 치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살펴보시고 특히 이렇게 50경 3일, 5 0견 3일 치료법입니다 그럼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겪게 되는 각가지 증상들 뭐 병들 뭐뭐 뭐 치질부터 시작해서 소화불량 뭐 명치 통증, 만성 설사, 방기증상 목에 이물감 뭐 변비하든 뭐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을 보는 어떤 이런 가이드 동영상들을 어떻게 어떻게 보시라 이런 동영상들을 제가 댓글 란에 정리를 해놨어요. 어그 부분들 잘참 참조하시면서 그 제가 올린 동영상들 중에 어떤 동영상들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 믿음이고 하여튼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응. 오늘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자, 50견은 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0견 정상은 의외로 쉽게 치료되는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50견 3일 치료법 동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참조를 해보시고, 어,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아 제가 왜, 왜, 그, 이런 동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하면, 아, 저도 50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뭐, 50견이, 50개에 나타나는 병이다, 이렇게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50견 증상이 있었어요.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투수, 공을 던지는 그, 놀이를 하다 보니까, 어깨 관절에 손상이 오면서 이제 50견 증상이, 제가 보기에는 50견일 수도 있고, 어, 저기, 회전경계 파열, 그런 개념일 수도 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증상이 저, 저 같은 경우 동시에 나타났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뭐 돈도 없었고,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좋아지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연찮게, 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치료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제, 50견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그, 굉장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신경, 50견은, 그, 신경 주변에 혈관이 팽창되면서 그러니까 시, 혈관이 팽창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니까 신경이 눌리면서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면서 이렇게 덜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혈관 압력을, 그러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떨어뜨려,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 그러니까 압력을 떨어뜨려버리면 50견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 상일 치료법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어깨, 오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뭐, 파열이 됐다기보다는,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조금만 쓰면 그쪽 근육에 무리가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통증, 그, 오십견하고는 좀 다른데, 아, 좀, 뭐랄까, 염증이 생길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 나쁜 통증이 일을 유발되는 게, 그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저 오십견 회전근계 파열하고, 어, 저 어깨, 저 어깨 충돌증후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깨, 그러니까 팔뼈하고 여기 어깨뼈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이 그 부분의 증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까지 이제 50견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50견만 먼저 올려드렸었는데, 일단은 뭐그 부분을 통해서 치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니까 50견은, 그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그니까 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제 다리 관절, 그니까 러 이렇게 골반에서 뻗어나오는 다리 관절과 어깨에서 뻗어나오는 팔, 관절 사이에 는 연결해주는 근육이 이렇게 이 윗부분에 두 가닥 이렇게 뻗쳐 나오고 아래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닥, 물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뿌리가 큰두 가닥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뻗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십견 치료법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자, 이 부분은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이제 오십견 치료법은 이 부분에서 나오는 혈관이 조금 커지면서 이 부분 은 오히려 약해지면서 이 부분 혈관이 커지면서 신경을 압박한다 이렇게 신경을 압박한다 이는데 그러니까 어보뭐 이쪽으로 흐르는 피의 양을 이 아래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을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압박을 떨어뜨려 버리면 오십견이 팔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을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둥을 이렇게 잡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이 주먹을 이제 계단 같은 데 나가서 그죠? 이 세로 파이프가 있죠. 계단에 보면. 세로 된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렇게 잡되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힘을 더 주고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자 바람을 조금 불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이 아래쪽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쪽 근육과 연, 연결이 되면서 이쪽의 혈액량이 이쪽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쪽의 혈액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는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치료가 되는데 <웃음> 문제는 이제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회전근개파열 어깨충돌증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강화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보면 이게 오십견인지 회전근개파열인지 애매모하다 이런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어 물론, 저는 병원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뭐, 이거 돈이 없어서. 어 저, 저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오십견인가요 회전능계 이열인가요 혹은 어깨 충돌 증후군인가요 이렇게, 뭐, 의사분도 모르고 환자분도 잘 모르는 그런 애매모한 부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 이쪽 위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오십견은 오십견은 이쪽 혈관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신경을 가로지는 신경과 함께 운동이 혈관이 커지면서 신경 압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그러니까 하여튼 <웃음> 자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이쪽 근육을 그러니까 이 앞쪽 라인 그 어깨 50견, 그, 50견에 어깨 충돌 증후나 회생근개 파열은, 그니까, 러이 앞쪽, 이, 이 위쪽에 두개 근육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위쪽 두개 근육이 내려오는데, 이 앞쪽 근육이 손상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런 케이스였어요. 아,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요쪽을 많이, 뭐,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실은, 이, 이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이 뒤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이 뒤쪽 근육은 강해지는 반면 이쪽 근육은 이 앞쪽 이요 그게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 팔굽혀펴기나 이런 걸잘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물론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닌데 팔굽혀펴기 도 어느 손가락으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조금 동영상 자체가 좀 지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럼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자. 손가락을 되게 중요해요 첫번째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이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이 이 위쪽 근육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이 근데 이제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번째 손가락은 이 아래쪽 근육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첫 번째, 두 번째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물건을 잡는다거나 무거운 걸 잡으면 이 엄지 손가락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위주로 이렇게 물건을 잡게 돼요. 물론 뭐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은 잘안 아플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어깨 관절에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은 어떤 물건을 잡을 때나 어떤 무거운 걸들때 이러면 엄지 손가락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연결된 이 가운데 근육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뭐 손가락 운동을 해서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치료가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50견 치료법을 설명드릴 때, 50견 치료법을 설명드릴 때, 이제 계단에 나가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고 주먹을 쥐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당기라 그랬죠. 그죠? 한 3일 정도 석관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면, 잘못하면, 어, 염증 같은게 유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보면 뭔가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다가 진짜 좋아져 버리는 진짜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오십견 사물치료법에 두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이걸 잡아당기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는 물병을 이용해라 물병을 이용하는데 오십견 치료법은 어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냐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인 거야 그죠 모직인 치료법은 여기다 이렇게 끼인 거예요자 이렇게 끼고 허리를 약간 앞으로 해서 앉아서 바람을 불면서 바람 부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바람을 안 불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 폐가 커져 버려요 폐가 커지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세하게 설명되기 어려운데 그냥 제 말을 믿으시고 바람을 좀 부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쪽 라인 아래쪽 라인으로 그 피가 많이 통과하면서 이쪽 라인은 피그 혈액량이 좀 떨어지면서 50개는 치료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죠? 음. 런데 이제 반대로 이 위쪽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과 연결되는 이 위쪽 라인 이 위쪽 라인 특히 이 앞쪽 라인 여기 만져 봐. 여기를 만져 보면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요요 요 부분을 만져 보면 요요 앞쪽 요런 부분을 만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깨 저어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어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 이런 어떤 운동 역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온몸에 있는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운동의 기본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늘 하던 행동을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제 30년, 40년 자기 몸을 쓰다 보면 강해지는 근육은 자꾸 강해지고 약해지는 근육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면서 일정한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제 혈관도 약해지고 신경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통증들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니다 나이를 먹으면 계속 통증이 발생이 되죠, 그 그렇죠? 그게 이제, 운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사실은, 자,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여러분들이, <웃음> 자, 제가 몸을 이렇게 똑바로 했습니다. 그죠? 앉아있을 때와 서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똑바로 한 상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웠어요. 아, 물론, 제가 이제, 이제, 이거는 1 5터 물병이에요. 1 5터 물병인데, 이제, 어깨가 확,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은 1 5터못 들어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1 5터못 들고, 그냥 이제, 500ml 콜라병 같은 거, 그 정도는 이제 들으셔도, 심지어 500ml도 콜라병도 들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안 되면,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이,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끼어서 한번, 이제 서서히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서서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염증이 발생하거나, 어,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자, 일단 일자로 이렇게 갔을 때, 이 뒤쪽 라인, 그러니까, 물병을 약간 뒤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맞아요. 50견 치료법은. 약간 뒤쪽으로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 일때는 내몸의 엉덩이 약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털었다 내리고 자 첫번째 두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자 편안하게 해서 잡아서 예,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그 여자 여성분들이 끼는 그 머리끈 같은거 있죠 그런 걸 여기 딱 말아서 딱 끼면 손가락이 안 아프대요 그냥 어,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이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꼈을 때는 약간 앞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들거나 혹은 뒤집어서 자, 팔꿈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를 이용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어깨에 문제가 나타나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을팔꺾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응? 그러니까 이몸 앞쪽에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을 생, 사용하면서 막 근육이 막놀라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보 전진 1보 후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좀 무리가 됐다 싶으면 하루 정도 쉬어야 돼요 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욕심이 나서 막 빨리 낫고 싶어서 막 무리하다가 염증이 생겼다.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자 50개는 그렇다 치고, 어깨 회전 관계 파열이나 어깨 충돌 제후군 같은 경우나 자, 보세요. 약간 이렇게 쳐었어서 팔을 약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앞쪽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또 병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주면 바람을 불면서 자 바람을 불면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돼요 그죠 아 어. 제가 올린 동영상들 한번 어떤 동영상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앞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자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면, 자 팔꿈치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팔을 쭉 뻗어서, 뭐, 쭉 뻗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살짝이라. 팔꿈치가 꺾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팔 전체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보면 이쪽 근육이 강하게 움직여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덜하고, 약간 병을 앞쪽으로 이렇게, 아 물론 저는 이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힘이 많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될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앞쪽 근육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러면서, 자, 이걸 뭐한 3일이나 4일, 혹은 좀 길게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기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그 심지어 쉽게 말해서 근육이 생기고, 혈관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면서, 이제 어깨가 충돌하는 증상도 점점 버, 간격도 점점 벌어지고 또살살해고그 그러니까 어깨 회전근개타열이라 기념은 굉장히 약해져 있다 혹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무리를 해버리면 악화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무리를 해버리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그냥 아침에 한 번, 혹은 점심 때한 번, 저녁에 한번 가볍게 그냥 횟수를 뭐 10회를 한다, 혹은 20회만 한다, 이렇게 가볍게 해보시다가, 그냥 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가볍게, 어, 뭔가 좋아진다, 뭔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살살 횟수를 조금 올리시기도 하다가, 아, 그런데 좀 너무 무리했다. 여기 또 빡빡해졌다. 이러면 하루 정도 쉬셔야 돼. 하루 정도 쉬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음날 다시 도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속아버리는, 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 서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면, 땡김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땡김 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안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 막, 확, 땡기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나빠지는 거아니야더 나빠지는 거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찾아와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 말이에요. 명현현상이거든요. 명현현상이 그러는데, 이 땡김현상은 안쓰던 근육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좁아진 혈관에 피가 이제 들어가면서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이제 치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깨가 빠진 분이 계십니다. 어깨가 빠진 분은 병원에 가면 이제 어깨에 탈골이 됐으니까 끼워 넣어야 되죠. 그런데 끼워 넣는 과정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빠질 때는 어떻게 쑥 빠져 버렸는데 다시 끼워 넣으려고 보니까 막 근육을 잡아 당겨 갖고 막 비틀어서 집어 넣어야 되니까 엄청난 통증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아나 이거 안 할래 안 할래 막 이런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근데 의사들이 그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참아야 된다. 끼워어야 된다. 끼워놔야. 그니 그러니까 뭐, 그 고통을 견디고 넘어가 버리니까, 아, 이래 좀살것 같다. 이래야 이래 되는 거지. 그 일종의 치료를 위해서는 한 과정, 어떤 고통의 과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대사정후군이나과민성정후군에도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료 현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서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라 저를 한번 만나 보라 막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그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 버리면 여러분 끝이다 일단 나한테 물어보고 한 번, 이렇게, 해결책을, 차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유는 알면, 사람이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르면, 혼자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 걱정을 하는 게, 이거 아니고, 닌이 방법 이상해. 어? 뭐, 돌팔이 아니야, 뭐. 뭐. 저는 뭐, 돌팔이가 돌파리가, 돌파리가 아니니, 이거는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죠? 어.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 안할 테니까. 일단은,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이 이 서서 이 앞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자, 어깨 관절 와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 와은회전근계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 앞쪽 난인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아자 어. 바람을 불면서 자 바람을 불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동영상이 너무 루스해지고 길어져 버리니까 제가 이, 바로 설명하는데, 바람 꼭 부세요. 후, 자, 후.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물병 들기가 힘드시면, 이제 50개는 그렇다 치고, 50개는 이제, 뭐, 계단을 잡아당기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자, 회전근계파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관절 와순이나 어떤 이런, 이런 부분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첫 번째로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두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번 이 움직 이 팔을 움직여보세요. 자 이게 렇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거는 못한다 하,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머리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아요. 왠행하면 어깨를 타고 이렇게 머리가 계속 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여기 뭉쳐있는 피가 있다면 머리를 흔들어주면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여기요. 부담이 점점 적어진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어깨가 아프면 뒷목도 아프고, 뒷목이 아프면 뒷골도 땡기고, 뒷골이 땡기면 또 머리 전체가 이상해지고, 이 혈액순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 피가 자꾸 정체되고 쏠려있고, 통과가 안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내경색이 오고, 막 온갖, 그 여러분들이 어깨나 목이나 이런데 아프다 이런 걸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뭐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 뭐 머리 두통 머리 아플 때 어지러울 때 치료법 이런 거다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뭐 구독자 신청을 하시든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시지각각 이렇게 또 어깨 통증에 관해서 요 동영상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해결되고 나면 또 목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몸이 조금 어 뭐영구적이진 않지만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좀 회복을 해야 돼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요 그죠? 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 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자꾸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쪽 라인을 타고 저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타고 이쪽이 자꾸 피가 이동을 하면서 근육이 자꾸 살아. 살아나면서 어 괜찮네. 어 괜찮네. 어 괜찮네 가다가 진짜 괜찮아. 괜찮아져 버리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깨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인지 관절 와순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오어견 치료법과 그죠? 자, 이 앞쪽으로 하는 것과 뒤쪽으로 하는 것을 병행하면서 치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50견 3일 치료법을 찍을 때, 아, 이걸 한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제가 마음에 늘 한쪽 구석에 어, 좀안타까운거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기본적인 동영상들을 다 올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간혹가다가 이제 뭐 등통, 등통을 갖고 계시는 등통도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니에요. 어려운 병은 아닌데 이제 그걸까지 설명드리기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경각골이죠. 경갑골이 뭔가요? 어깨 이 뒤쪽, 활뼈근 뒤쪽 이 사이에 근육이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아픈 거예요. 신경이 눌리고, 또, 어, 그러면서 아픈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앉아있을 때이 뒤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골경각골 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쪽 뒤쪽에서 움직이면 무조건 이렇게 걸어야 되고, 이쪽 앞쪽에서 움직이면 무조건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혹은 이렇게, 이렇게 걸으시던가. 손바닥을 네? 위로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십니까 양쪽 다 해보세요 다 해보면 이쪽이 조금 더 강해요 이렇게 하는게 더 강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하긴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하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뒤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다섯번째 이렇게 걸어야 돼요그래서 머리도 좀 움직여 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활백근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견갑과 하여튼, 골통증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웃음> 근데, 근데, 아까, 뭐, 김정아님, 김정아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데 김정아님이, 이렇게, 어, 등 쪽으로 이렇게 피가 막확 쏟아져 내린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호소를 해 주셨는데, 어, 그부은 어떻게, 김정아님 그 제가, 뭐, 네, 제가, 말씀을 대충 전화로 드리기는 했었는데, 자, 하여튼, 일단, 경갑골과, 등통, 등통 쪽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부자리를 조정하고, 뭐 여러분들은 뭐 이부자리 조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 들었지만, 동영상에서 이부자리 조정법 이렇게 촬영은 다 나오게 나와요. 근데 일단 이렇게 베개를 빼고 누우셔서, 그렇죠? 팔꿈치를 이렇게 땅에 대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깨 가슴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요거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팔을 꼰프 하듯이 자, 뭐 여기 회전관격 가열이나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면 도움이 돼요 그죠 또 이렇게 팔꿈치를 땅에 대고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잘 보세요. 제가 설명으로만 뒤통수를 땅에 대고 베개를 빼고 뒤통수를 땅에 대고 뒤통수를 다리에 대고 먹으 뒤통수를 땅에다가 확 미세요. 확 미고 한 3초 정도 있다가 바람을 한번 불고 탁 내려놓으세요. 탁 내려놓고. 여러분, 다리 자세는 요, 요 자세가 좋아요. 오른쪽 항상.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왼쪽 발은 뻗치고, 왼쪽 발은 이렇게 흔들어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뭐, 그 치고, 두지 치고. 자, 다시, 뒤통수를 끝까지 이렇게 확 밀었다가, 한, 한 3초, 5초 하다가 툭 내려놓으세요. 자, 이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 무리해버리면, 머리 빡 쳐요.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두통 영상과 함께, 뭐 예상치 못하는 결과. 딱두 번만 하세요. 두 번. 많아도 세번 이상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을 한다고 기준을 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해보셔야, 내한테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 안 하던 운동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하 굉장한 그 충격이 와버려요. 뭐 내혈관이 팽창이 돼버린다든가 두통이 온다든가 뭐 어지럼증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딱두 번씩만 하세요. 그니 그러니까 뒤통수를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눌렀다가 턱 내려놓는 거야.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한,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이빨을 딱딱 끓이세요. 이빨을 바람을 부으세요. 이걸 한, 한 5초 정도 있다가 툭 내려놓으세요. 자, 머리를 들고, 이빨을, 앞니빨을 딱딱 끓이세요. 앞니빨 앞니빨. 그 5초 있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툭내려놔 자, 이 상태에서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으면 이등 쪽에 있던 피와 가슴 쪽 위장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쭉쭉 계속 5분 누워 있는 동안 일어나 버리면 안 올라와요. 다, 다시 다리 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5분 정도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머리 쪽으로 피가 쭉 올라와요. 또 팔도 이렇게 그냥 5분 동안 그냥 가만 놓있니 심심하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좀막 흔들고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고 하면 어차피 운동 5분 동안 놓으니 그죠 어 뭐라도 하면 이렇게 등쪽을 이렇게 좀 눌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해주면 이 등에 있던 피와 위장에 있던 피, 가슴에 있던 피가 얼굴 쪽으로 쭉 올라와요. 얼굴이 벌게져 있죠. 그죠?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졌다는 거는 이모세혈관의 피가 가득 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음. 그러면서 이제 이경각골 통증은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하지정명 이후, 뭐, 하지부종, 다리 통증, 관절염, 발목 통풍,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때 내가 설명을 안 드렸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에이. 여러분들 제가 그때 이렇게 꽈배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엉덩이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또 위로도 끌어올리고 머리도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발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 뒤꿈치에서 허리까지 힘이 바짝 받아요 그러면서 뒤쪽 그러니까 뒤태 이 허벅지 종아리 부터 뒤쪽 라인으로 피가쫙 올라와요 그래서 심지어 이걸 해버리면 잘못하면 이 뒷골이 순식간에 빡 치는 수가 생겨요. 이제 이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은 정상인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혈관 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걸이 동작을 못해요. 이것만 하면 막 오른쪽 뒷골이 당겨서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일종의 명령현상이야 근데 와이프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억지로 시키려고 하고. <웃음> 근데 하여튼, 그냥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해보세 해보면, 이 견갑골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팔꿈치에도 힘을 주고, 이렇게 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뒤쪽 라인으로 피가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런 동작이 필요하냐면, 하 여러분들,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전부 다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행동을 해요. 그니까 러 피가 이 앞쪽 라인으로 자꾸 복부와 이 앞쪽 라인으로 자꾸 쏠려요.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이 앞쪽 라인으로 피가 쏠리면서 이렇게 되어버려요, 몸이. 그니까 러 이쪽 뒤쪽, 뒤태는 전부 다 약해지고, 그 점점 이렇게 되다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영감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할머니들은 우리가 간혹 길에서 이런 분들 보죠, 그죠 그런 분들이 제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요. 그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 가도 이거는 뭐 약으로도 수술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혈관과 근육의 비대칭 현상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몸이 무너져 가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 그죠? 어. 그리고 사실은 자, 조소를 되죠 어깨통증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뭐야 하여튼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대사증후군 에, 관련된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뭐,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 만성, 설사, 뭐, 영유성, 식도염, 영유성, 위염, 그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이제, 뭐 가스, 실금. 그 사실은, 여러분들 이 치료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막 동영상들을 올려놨어요. 물 앞으로도 시간이 하락되는 한한 한 개씩 올리긴 올리는데 하여튼 보세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꾸 보시고 내가 지혜로운 분들, 분을 들분 한번 봤어요. 이분은 동영상을 막 열심히 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효과는 봤는데, 효과는 봤는데, 좋아졌대, 좋아졌대. 그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보지는 않는데. 그냥 시간 나면 그냥 한 개씩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유튜브 틀어서 본대요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보고 하나씩 그냥 즉시 말도 하나씩 본대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뭔가 연결이 된다 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 맞다 맞다 그래서 그렇구나 맞다 맞다. 나이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왜 내가 이런 비유를 하나 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야, 이거는 내하고 딱 맞는 증상이야 나는 이 동영상만 봐야지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동영상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깨가 아프시면 분명히 목도 이상 있고 목이 이상 있으면 머리도 분명히 이상 있고 또 이게 창대에서 올라오는 폐에도 또 문제가 있고 심지어 또 다리에도 문제가 있고 다 연결이 되 있으니까 내놓은 데서 한 개만 해결되면 끝날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뭐, 어떤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돈을 얼마나 뭐 싸들고 가서 치료해달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 없이 병을 얻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거든요 그니까, 동영상들을 한 개씩, 한개 텀텀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제목일지, 제목! 제가 올릴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이 사람들이 이런 제목 올려놓으면 분명 이런 사람들은 안볼 거고, 또 저렇게 올려놓으면 또 이런 사람은 안볼 거고. 되게 고민이 많을 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봐기는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야. <웃음>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올려보고, 또 저런 제목으로 또 올려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상을자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칼 운동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팔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는 운동과 또 이렇게 턱걸이처럼, 턱걸이처럼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운동과 또 팔굽혀 펴기처럼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 붙이는 운동과 또이등 근육처럼 아까 이렇게 물병을 뒤로 제가 이렇게 했죠, 그죠? 이 운동, 그러니까 활백근 네. 운동을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 어깨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 나는 하, 어깨 깡패 뭐 어깨를 좀 강하게 해야 겠까 맨날 이렇게만 하면 결국은 이쪽에 또 문제가 생겨 혈관이 커지면서 오십견이 와버려 운동을 많이 하는데 맨날 오십견을 갖고 시달리는 분도 계세요 그 댓글란에 보면 그런 분 계세요 네? 헬스를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어깨가 아파서 도저히 들 수가 없다 근육은 우락부락한데 왜 이러냐. 그 신경을 누르니까, 혈관이 커지면서. 그니까, 러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또, 턱걸이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팔굽혀 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하다 보면, 2년, 3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뒤쪽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또 이것만 하다 보면 또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상식들, 그니까, 러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죠? 이위 이쪽과, 위쪽과, 이 앞쪽 팔굽혀펴기 할 때는 이두 손가락의 힘이 조금 더 가야 돼. 요손가락을 짚어도 이두 손가락의 힘이 좀더 가도록 팔굽혀펴기를 하고, 밀어 올릴 때도 이두 손가락의 힘을 더 주면서 밀어 올려야 돼요. 대신에, 내리는, 팔굽, 이제, 그, 턱걸이나, 이렇게 끌어 내리는 동작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은,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의 힘이 더 가도록 움직여줘야 이게 완벽한 운동 방법이에요. 이걸 잘 활용을 못하면, 이걸 잘 활용을 못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어깨, 어깨 팔꿈치 통증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이걸 잘 활용을 못하면 목에도 또 문제가 나타나요. 목에도 문제 나타나고 손가락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희한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만히 있는 손가락이 왜 떨리겠습니까 신경이 신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떨리는 거야 그죠 자 아래쪽과 뒤쪽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쪽과 위쪽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주먹을 쥐대또요것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주먹을 쥐대 요 손가락에 힘을 더 주고 하라는 거고 이렇게 지대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 주고 하라는 뜻이야 그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깨 통증 견갑골 통증 등통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거의 해결될 수가 있고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 올려야 될 동영상들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지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아파 본 경험과, 그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돕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굉장데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증상들에, 실제 뭐, 방광염이다, 뭐, 전립선 비대증이다, 저, 저, 신장염이다 간경화다, 간질환이다, 뭐, 폐쇄성, 폐질환이다, 이런, 상세한 것들도 막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너무 많은데, 언제 끝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잘모르고그러니 일단은, 급하신 분들은, 저를 꼭한번 보셔야 되실 분들은, 저기, 대사장후은 치료법 77강 밑에 이렇게 댓글란에 보시면, 제 어,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어. 근데 하여튼, 일단, 한번 와서 보시면 제가, 이거, 저, 죄송에그 저... <웃음> 이렇게... 어떤 분이, 아, 예전에, 예전에 어떤 분인데, 제 왔는데, 이제 동영상을 열심히 듣고, 이제 대사정치료법, 그, 일강 밑에 있는 댓글 란에 이제 기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나름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이제 뭔가 궁금해서 오셨어 오셨는데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딱 보고 이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하여튼 오셔서 제가 이제 바르게 이렇게 해주니까 얼굴이 확 살아나면서 막 좋아져요 그 잘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내가 내가 이런 얘기하자 아요 하, 하여튼 뭔가 탈출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동영상들 보시고 한번 오시라. 저희 교회를 한번 만나러 오시라. 저교회 어? 그 교회 와서 뭐 예수 믿는다, 이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막 그런 거강안 하고. 여러 치료를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동영상을 조금 자주 올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참 안타까워요. 저는 먹고 살아야 돼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막 전화 상담도 거의 못 해드리고 어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아져갖고 어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래요. 하여튼 저 오늘은 어깨 통증에 관한 또 분명히 동영상에 끊고 나면 에? 올리고 나면 막 아쉬운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아 이것도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것도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어깨 아프신 분들은 좀 아래턱을 이렇게 들고, 음? 머리를 자꾸 이렇게 흔드세요. 이 머리 자꾸 흔들면 여러분들이 머리 흔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치매가 안 걸려요. 그냥 흔들지 마시고 5초에 한 번씩 바람을 이렇게 좀부으세요 그러니까 앞, 아, 뒤, 근데. 출발점이 여기야. 턱을 약간 위로 드시고, 약간. 원래는 귀가 어깨선 뒤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꺾이면 거북목이 되고, 이렇게 꺾이면 결국은 여기 뒷목에 압박감이 오르면서이 뒤통수, 이 뒷목이 아파 돼요. 뒷목이 튕튕 붙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베개를 빼고 자면 뒷목이 풀려요. 목베개를 한다거나 베개를 빼고 이부자리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약을 안 먹고도 쉽게 풀리는데, 되게 일반 분들은 그냥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약 먹어도 안 되고. 이거 약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의 이동 체계, 또 근육의 움직임, 이런 좌우 비대칭.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여기서 피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일로 못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튕튕 부어버리는 거야. 탱탱하게 돼버린 거야. 묵직해져 버리죠. 그죠? 예. 네. 풀을 떠야 되는 목을 자꾸 움직이고 이빨을 또 딱딱 그리고 바람을 불면 귀찮은 일이죠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한번씩 하세요 자꾸 하면 치매가 뭐 오더라도 10년 늦게올 수도 있고 뭐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올 수도 있고 팔도 자주 흔드시고 응? 팔도 위로도 흔드시고 이것도 하시고 뭐 권투도 하시고 후. 바람은 5초에 한번 가볍게, 가볍게. 여러분, 이거 앉아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여러분, 수명을 훨씬 더 길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걷기 운동이 좋다, 이렇게, 사회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 틀린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리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다리로 가는 피를 멈춰야 돼 피를 끌어올려야 돼 다리로 피가 내려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면 머리에 있던 피가 다 빠지면서 머리가 빠지고 치매가 오고 목이 가늘어지고 얼굴이 내려앉고 피가 없으니까 내려앉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지. 걸어다니면 피가 다리 쪽으로 하복부 쪽으로 다 내려가요. 자살행이에요. 내가 보기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세상 사람들 99%가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등산이 좋다. 자전거 타기가 좋다. 걷기가 좋다는데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걸. 내말 듣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아지는걸. 앉아서 그죠? 허리 똑바로 세우고 거기서 머리 흔들고 이렇게 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몸이 막 살아나요 체온이 올라가고 감기 걸렸던 게 치료가 되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랫배가 올라오고 얼굴이 살아나고 머리 빠지는 게 멈추고 이거 이걸... <웃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좋다. 조깅을 해라. 조깅하는 힘을 앉아서 이걸로 에너지를 바꾸면 돼요. 조깅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 운동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정이 다리 운동을 하고 싶으면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누워서 엉덩이 들기를 한다든가 누워서 꽈배기를 한다든가 누워서 가위 접기를 한다든가 누워서 다리 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리가 더 튼튼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종아리가 뚱뚱해지고 발목이 굵어지면서 발목 통풍이 오고 하지 부종이 오고 온갖 병이 다 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겠다 그됐 제 <웃음>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을 올려봅니다. 하여튼, 여러분잘 하셔서, 어깨 통증도 꼭 치료되시고, 그죠? 오늘 설명드린 거, 어깨 통증 때문에 교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주변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보다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라 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명하면, 그, 그 사람들이 저만큼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잘못 적용해고 이렇게는 했는데, 뭐, 손가락을 잘못 활용했다. 이러면서 효과도 없고, 불신의 얘기 되어버려요. 그럼 끝나버린 거야. 그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들 말을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아, 유튜브에 동영상 이런 게 있는데, 너 이거 꼭 봐라. 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시를 해주시면, 뭐, 그 사람이 효과 없으면 저를 욕하면 되지? 여러분이 욕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여튼, 오늘, 최대 열심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들은, 이 밑에 댓글란에, 댓글란에, 그냥, 아, 좋아졌으니까 됐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댓글란에 이제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 처음 이 동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믿음을 가져요 아 이거 진짜 효과 있는 모야이렇게 되는데 그냥 아이, 좋아졌어 됐어 어, 나는 끝났어 해결됐어 뭐, 당신 수고했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식으로 반응을 올리면 저도 힘이 <웃음> 빠져버리고 저도 힘이 빠져버리고 다른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안되고 어, 그래요 그냥 간혹가다 이렇게 좋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보고 해주는 것도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보고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서로서로 서로 돕는 세상. 참, 그게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엔 어떤 동영상을 올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